여기 전부 다 이쁜 벚꽃 남은 인데 아직 진짜 완발을 하지 않았어요. 저희는 이거 맨 끝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Just close your eyes and we'll 형미, 석훈입니다. 아, 아, 아. <웃음> 일단 저희는 여기 문경 야구장이요? 야구장, 카라반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자리 찾는 날 애를 두 바퀴를 돌았지만 그래 이 자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캠핑카 대고 여기 금방 세팅했고요. 일단 벚꽃이 다 피진 않았어요. 다 피진 않았는데 내일 정도 되면 꽃망울이 많이 팡팡팡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벚꽃을 잘 몰라서 이분이 사진을 보고 여기가 2, 3일 전에 아예 벚꽃이 없었거요 저는 이걸 잘 모르니까 아 없었는데 지금 간다고 벚꽃이 했을까? 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그 의외로 조금 펴져 있어서 놀랐고 지금 놀랐고요. 거의 반개 정도 한것 같아요 <웃음> 여기서 뭐 시양이더 있어서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다면 망개한걸 보고 갈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락드지는아 여기가 벚꽃 노지로 굉장히 좀 유명한 곳중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맨끝 부분이라서 좀 사람들이 좀 적게 다니는 위치. 이쪽 쪽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차가 많이 들락날락 거리긴 할 건데 괜않습니다 조용하게 있겠니. 이렇게 셋이서. 재미나게. 잘 지내요. 렇게 해지죠. 재미나게잘 지내다. 좋은 추억을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누구야? <웃음> 이뻐. <웃음> 아 이뻐 아이 이뻐 동강아지 아이고 이뻐 어구 어구 귀여워 굿모닝 yeah. 해가 좋아서 오늘은 벚꽃이 많이 터질 것 같아요 머리맡에 이렇게 벚꽃나무가 있고 오늘은 제주는 복면꿀 크로플해서 커피랑 먹으려고요 <웃음>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이제 사업도 맛있겠다 오오오 깜짝이야 아씨클일했어아씨큰일했어오오 난리가 났다 잘먹겠습니다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어아 진짜 여기 좋다 응? 음. 위쪽 지방 또 이런 느낌의 노지가 있으면 좋긴 하겠다 큰물못 가, 사람 너무 많아 아, 그렇긴 했다 응. 아, 진짜 안되겠어 머리 묶어오려고요 응. 야, 벌, 저리 가 제가 좀 모자 좀쓸게요 아, 이거 머리 좀넘 이거. 아 진짜 축구 선수처럼 이렇게 머리띠를 도무줄낸 걸 하나 하, 좀 할까 생각 중. 여보님 왜요? 이상합니까? 어? 이상합니까? <웃음> 귀여운데 귀엽다고 하니까 이대로 있어볼게요 또 오면 또 욕할 것 같아 귀..귀여워요 볼남네 <웃음> 머리가 안, 안 날리니까 안중에 이거 찍어봐. 캡슐. 어때? 이등건 좋지? 아, 이리 있어? 제일 쉬운 것부터 찍어야지. 신발 내놨던 신발 못 봐서 지금 신고 왔어. 아, 밥 먹기 편해졌어. 진작에 먹을걸. 맛있어야 돼. 숟가락으로 음. 언제 퍼먹고 있어. 아. 근데 진짜 나오니까 식욕이 좀 돋는 것 같긴. 같은... 아, 원래 잘 먹었는데 무슨 소리야?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 먹으니까. 이게 예, 확실히 플레이팅이 다르니까 식욕도 달라지는 것 같아. 음. 아, 집에는 그냥 뭐 반찬 한통 그대로 끌고 나, 나와서 먹고 막 이러니까. 음. 집에서는 이런 반찬 따이를 먹지 않지. 그런가? 음. 응. 이렇게 이쁘게 플레이팅 하니까 그러니까 자주 안 먹던 반찬이라도 젓가락질 한번더하고막 이러는 게 맛있어. 있는 것 같아. 음. 음, 저희는 장을 거의 마켓컬리에서 보거든요? 편하기도 코로나 기준은 더 많이 있었지 응. 편하기도 하고 일단 맛없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만약에 맛없는 게 있다 그러면 양금쳐서 먹지 마 우리 집 박양금 지난번 바닷가 갔을 때도 식초 몇 방울 인해서 물의 맛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인정합니다 그죠 확실히 요리 감각이 있는 거는 복밥인 것 같아요 저는 뭘 해도 안 되거든요 일단 맛을 아는 거야 먹어보고 아 이거는 뭐가 부족하다 절대 미각이라고 하지 저는 그런 걸 몰라서 그냥 딱 진짜 레시피 그대로 600이면 딱600 넣고 근데 그게 제일 맛있다고 하는데 나는 라면도 550이면 500만 넣어서 물을 무거 되게 맛있다 음 어, 진짜 다 맛있다 어떡하나 어떡하지 살 찌는 거지 와밥 한번 먹고 볶고 한번 보고 그러니까 근데 다른 집도 다 이러는 것 같아 이징이는 음. 우리 동총장님이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다고 해서 나 얘기했을 때 저는 난 솔직히 반대했던 것 같은데 반대 안 했어 안 했나? 응 음. 알아보려 했나? 응 음, 그래 그래? 보자. 다 저는 전식는능 있었는데 네 떼징이를 본 순간부터 <웃음> 사랑에 빠졌지 제가 더 끼고 살아요 이분은 떼징이한테도 시크한데 저는 방금 보시다시피 그냥 올라오서 그냥 바, 받아주거든요 제가 좀 불편하게 밥을 먹더라도 떼징이 하면 편한 대로 해주고 싶고 음. 좋겠다 야 근데 내가, 내가 힘들어 <웃음> 내려놔 아니 근데 띠진이가 제일 좋아하니까 그럼 올려놔? 이것도 불편하긴 한데 하도 이렇게 많이 먹다 보니까 대단해 그냥 밥 먹을 때 모르게 하지 막 먹다가 어느 정도 배가 사면 응, 요거 한입 먹어볼래? 띠진이가 제 무릎 위에 있는 거 좋아하는데 저는 제 다리가 저려도 한더요 맞지? 맞아 너무 힘, 진짜 참다 참다 안 되면 되는데 아까처날 부르지 발이 절어서 못 움직여서 떼지겠죠? 내려, 내려줘요 내려달라고 아까 그... 이게 무슨 일이고? 정말... 어떻습니까? 어서세요. 자, 메뉴판 여기 있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게 맛있죠? 다 싱싱하고 좋아서 고객님 원하는 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점심에 우가정 아, 먹었으니까 네. 저녁은 좀 간단하게. 네. <웃음> <웃음> 아. <웃음> 괜찮으세요, 고객님? <웃음> 괜찮 괜찮으세요? 장황하셨어요. <웃음> 아유 엎드리었어요. 음, 아는 밥은 좀안 당기고요. 네. 밥 네. 음, 말고 딱 보면 이게 다 어, 세트 메뉴라서요. 지금 당기는 게이 10번의 짜파게티 트로포일과 13번의 쌀국수에 치킨윙이 있는데요. 혹시 둘 중에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 있을까요? 어, 개인적으로는 짜파게티 트로포일은 짜파게티랑 트로포일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그러면 쌀국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쌀국수와 치킨윙을 추천한다는 얘기시죠? 어둘 중에 하나를 드시려면 쌀국수와 치킨윙은 어차피 짜파게티 트러프 오일은 어디서든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음, 쌀국수랑 치킨윙을 메인 드시로 먹고요. 네. 나중에 이제 저녁 좀 늦었을 때 어, 떡볶이랑 김말이 이렇게 가능할까요? 아우 가능합니다. 고객님. 아유 예, 그럼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 네. 계십시오 네. 종이를 깔았고요 놔주십시오 넣어보도록 하지. 이거 넣어서 진짜 거의 조금만 풀어지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맛있겠다. 다 됐습니다. 음, 저녁 식사 완성. 어, 음료 뭐 갖고옵니까? 뭐 아무거나 들고 그냥 컵은 있어요. <웃음> 뭐돼요 탄산. 자, 이 드세요. 코응또어 블랙홀링? 응? 블랙홀링? 응. 정말 고마워요. 진짜 맛있겠다. 또 뿌렸어요. 저희가 사육스 정말 좋아하거든 맞죠? 응또 음, 뿌렸어요. 고마워요. 이거 딱 하고 딱 먹어야겠네. 맨날 려고기향 음, 그, 살짝 있네? 그때도 었잖아그 또는 뿌렸어. 네.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땐 저까지 아예 안 됐는데, 지금 돼. <웃음> 너 아까 이거 훔쳐봤다가, 내가 봤어. 밥 먹으려도요? 응. 근사람들이 다... 이제, 응. 이제 속속들이 오고 있어요. 맞죠? 응. 사람이 없을 때도 그적막함 분위기. 적막한 건좀 그런가? 좀 조용한 분위기 이런 게 있었고 사람들이 오면 또 북적북적. 일단 그런 또 느낌이 다르, 달라서. 아기들 응. 웃음소리도 들릴 것이며. 그러니까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가 아니라서. 그럼 뭐가 그게 궁금하오. 뭐 장비 더싣고 다니면 될것 같지 않아? 응? 장비 더싣고 다니면 될것 같지 않아? 응. 공머배게 많아. 공값 되게 많이 남았어. 제가 알아주실려 보겠소.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룻뭐 장작 이런 거 들어가면 살이 또 없지 일본이 맥시멈까지 갔다가 근데 덜어내면 미약을 또 깨우쳐가지고 근데 집은 안 덜어내고 짐쌀때 덜어낼지 니까 그러니까, 짐은 그대로인데 집에 있는 짐은 그대로인데 아니 짐더 늘어나지 이게 음. 덜어내면 미약을 기존 장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장비를 사서 또 덜어냈으니까 캠핑에서는 덜어냈지만 집에 쌓여 있는 짐은 더 늘었다. 그치. 어? 침배은 거야? 근데 <웃음> 어? 이 쌀국수도 굉장히 맛있다. 그때 먹었었어요, 막. 응. 그때 숟가락으 먹었지. 다 부러가지고. 케찹입니까? 예. 네. 아나그칠인줄 알고 쌀국수 이거는 뭐였어? 내가 쌀국수 안 가져왔다고 얘기했잖아. 아, 그런. 그래. 검신찰이지 빨간색이라서 나한번 넣어 먹었다, 한 번. 넣어먹었다, 한 번. 나올 거야. 아니 미상한 거못 느꼈나요? 진짜 맛도 들을 줄오르겠어야 <웃음> 솔직히 이걸 물을 도 됐지? 풀어서 먹어서 그래 아니, 이렇게 먹었으면 아, 케찹이 한데 이렇게 넣어서 음. 케찹을 세고쎄 풀어 먹었다 아까 전에 수스 찍은 완전 건... 음, 예, 도없 제가 영상 청소해 드릴게요 어? 기분이 좋네요 이게 뭐라고 이분이 뭐 지금 춤을... 준수가1 0이 가까워지고 이분이 춤을 잘 춰요 제가 저는 멈친데 그냥 봐도 음, 잘 쉬는구나 댓글이 20개 아... 앞으로 열심히 리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힘들었어 낮에 진짜 한 시간 가까이 춤추는 거 같은데? 한 시간 더 넘게 밖에서 뭐하나했더니만 계속 같은 음악 반복되면서 아니 일단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춤을 익혀야 되고 익힌 춤을 열심히 춰, 춰야 되고 찍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찍어. 찍는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찍어. 진짜 조, 오랜만에 종아리에 근육감 <웃음> 생길 것 같이 흔들었지, 새다살 어, 갑자기 이제 와서 빠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하고 싶었다고 얘기했는데요? 하고 싶은 걸 이제 시작했지. 아니 여보가 캠핑카 타면서 조금 피드가 많이 늘었어. 인정? 캠핑을 안 갔으니까. 난 제가 캠핑 같이 안가가지 가지고 여기 혼자 다녔거든요. 가, 캠핑 갈때는 피드를 올렸지. 예전에 진짜 일주일 거의 한 번씩 계속 나갔잖아. 캠핑. 음. 그때는 피드가, 캠핑 피드가 마르지 없지. 않았지. 음. 마르지 않았지. 마를 날이 없었지. 왜냐면 찍어놓은 거 주중에 올려놓고 주말에 또 가서 또 찍어 오고 하니까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밖에서 불멍하면 딱 좋은 날씨. 약간 살살하거든요. 바람.. 근데 여기가 좀.. 요 폐가 강이라서 응. 음, 바람이 좀.. 바람이 좀.. 중간중간 불어요. 중간 중간 세게 불어요. 아까 전에.. 갑자기 와 하면서 바람 불었는데 헬리스가 날아갔어. 2인치에가 날아갔어. 아 2인치가 날아갔어. 채우고 날아갔다고? 네. <웃음> 저 여기까지 날아갔어. 음, 아까.. 밖에서 주문 받았잖아. 네. 음, 밖에서 오가어야 했는데. 서빙하면서.. 오빠오빠는 가만히 앉아있고 그.. 그렇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요리 다 해가지고 갖다 주는 거지 나는 몰랐는데 나 노란색 좋아하나봐 노란색이 개많아 진짜 예전에는 핑크막 엄청 많았잖아요 이부진 벚꽃 캠핑 난다고 핑크를 모아가지고 모으는 건 좋아 쓰면 써야 될거 아니에요. 쓰잖아요. 지금 핑크 랜턴 그렇게 많이 안 썼던 거 같아. 음, 푸스예요. 저는 요런 거 코모에 정말 많이 썼어요. 그거는 1 년도부터 빨리 썼으니까는 당연히 더 많이 썼어요. 지금 아, <웃음> 약간 브라운 컬러가 나오면 브라운 컬러로 뭐 바꿀까. 눈 그렇게 쪽대비인 마냥 흙이지 마세요. 음, 근데 아직도 시즈 랜턴 나오나요? 네. 음. 아이 콜맨 망해야 되는데 왜요? 살쓸 데 없는 거 같은데나 어? 렌트냐꾸 내나 시즌 렌트하면 너다다 뭐, 사지도 않으면서 니가 <웃음> 원하는 색깔 너무 살면탈 거니까 <웃음> <웃음> <웃음> 맛있당 감자 <담째. 웃음> 맛있네 잘 드시네 축하 글건드릴까요? 사실 눈동자의 건배를